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가을 되면 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피부 건조입니다 너무 건조해요 피부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피부 건조할 때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쓰시는 줄 아세요? <웃음> 왜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대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마스크팩입니다 그럼 마스크팩은 뭘까요? 마스크팩이라는 거는 이 시트지에다가 앰플이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거기 들어있는 앰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약간 뭐 스페셜 앰플하고 똑같은 제형입니다 그 마스크팩에 사용하고 있는 앰플 양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 양이 대체로 20에서 한 35mg 정도가 되거든요 에센스 앰플 같은 걸 사서 집에서 사용하잖아요 그 용량이 대략 한 50에서 60mg 정도 되거든요 한2분의 1에서 한 3분의 1, 한1 정도 되는 거니까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양을 한꺼번에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쓰면은 이게막 철철 넘쳐요. 한번 사용해보셨어요? 많이, <웃음> 많이 쓰신대요. <웃음> <너> 어떻게 쓰세요? <웃음> 어때요? 앰플이 항상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죠맞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팩이 들어있는 용량을 한꺼번에 얼굴에 바르기 보다는 목이라든지 아니면 팔이라든지 다리 같은 부분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피부 타입별로 마스크 시트를 달리 써야 되는 거 아시나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팩을 사용하고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시트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종이 같은 코튼, 셀룰로스 하이드로겔 그런 마스크팩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좀 민감하고 여드름 트러블이 잘 생기고 알레르기 잘 어,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피부 타입에서는 100% 면 소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환자분한테 항상 면 소재된 옷을 입고 그리고 면 소재의 이불 같은 걸 사용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100% 코튼 소재를 가진 시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건강한 피부는 상관없어요. pd님 여드름 나는 피부니까 신경 써야죠. 마스크팩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수분 마스크팩, 미백 마스크팩, 탄력 마스크팩도 있습니다 기능성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을 야기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민감하고 여드름이 잘 생긴다 라고 하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수분 마스크팩을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마스크팩은 1, 1팩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도 된다부터 안 된다부터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듬성듬성 사용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잖아요.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화장품이 좀 피부에 침투하는 류를 좀 높여놨을 뿐이지 이게 사실 화장품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거든요. 마스크팩은 내가 좀 건조함을 느끼고 필요에 따라서 1일 1팩 하셔도 괜찮고 1일 2팩 하셔도 괜찮고 1일 3팩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마스크팩 하는 것 자체가 좀 나한테 여드름 너무 잘 발생시키고 난 어떤 마스크팩도 맞지 않아 좀 뭔가 좀내 피부를 좀 진정시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할 때는 사실 이 마스크팩 그 시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고무팩.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고무 팩의 성분 같은 경우는 규조토라든지 뭐 옥수수 섭 전분 그리고 뭐 글루코스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고무 팩은 뭐 특별히 뭐 보습력을 한다라던가 뭐 그런 역할은 좀 떨어지긴 하긴 하지만 약간 미세 먼지라든지 어떤 약간 이물질 흡착하는 성분 그리고 빠르게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고무 팩을 쓰시는 게더 좋습니다. 우리 그래서 병원에서도 보면 뭐 레이저 시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고무팩을 올리잖아요 아니면 필링을 하고 나서 고무팩을 올리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부를 좀 빠르게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워낙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트팩을 붙이는 것보다는 고무팩을 붙이는 게더 안전하기 때문에 고무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마스크팩을 사용하셔도 돼요. 천 원, 오천 원, 뭐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예쁜 거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스크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스크팩에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추첨을 통해서 설레임 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